Kim j o n g n s son. o o Hold me close till I get up. Time is barely on our side. I don't wanna waste what's life.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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I raise my hand to the fire But it's no use Cause you can't stop it from shining through It's true Baby, let the light 어, 오늘의 시작으로 킥킥! 크게 너와 함께 멋진 추억 남기로 가고 싶다고 하시네요. 일단 내일 진짜 뭐 등수는 바라지않고 일단 내일 진짜 뭐 등수는 바라지않고 일단 내일 진짜 뭐 등수는 바라지않고 다 공개해주세요. 야등이야오 이거 일등이야. 30. 나이스 1 3 0이야 명훈 일등이야. 명훈 등이야네 132번 강세진 선수님 237번 선수. 멋있다. 149번 주경국 선수. 명훈 1등이야 명훈 1등이야 박내시상에는 <웃음> <웃음> <웃음> 네, 최규화. <웃음> <웃음> 멋있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일단 내일 진짜 뭐 금수는 바라지 않고. <웃음> 일단 내일 진짜 뭐 금수는 바라지 않고. 오 <웃음> <웃음> 나이츠, 나이 가자! 나이츠, 가 가자! 네, 동 3위는 132번과 237번 선수님. 네, 계셨습니다. 1위 선수님 바로 그랑 프리저 준비해 주시고요. 이어서 피트니스 모델 남자 풀 순위 공개해 주세요.